개인적으로 로드FC를 과거 프라이드FC나 K1, 지금의 UFC 등에 비해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다만 15억 인구가 주목하게 할 만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만큼 그 점은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아쉽게 명경기라기보다 단발성 이벤트로 보여주기식의 경기들이 이러한 점을 아쉽게 만든다. 아우르꺼러 프로필 아우르꺼러 나이 22세 아우르꺼러 키 188cm 몸무게 148kg 국적 중국 무려 150kg이나 나가는 아우르꺼러의 체중을 실은 펀치는 생각보다 빠르고 묵직하다 그리고 몸에 비해 날렵한 모션 또한 무제한 급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많은 이들이 아우르꺼러를 보고 환호했다 명현만은 로드FC 선수로 있게 아깝다는 표현을 하는 팬들도 있을 만큼 정말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수다. 이런만큼 명현만이 쿵푸 팬더 가별명인 나오르꼬러를 실력으로 이기길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다. 아우르꼬러는 6월 10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x y a o m i 로드FC039에 출전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로드FC 경기다. 아우르꼬러는 경기전 요즘 학교도 다니면서 알차게 지내고 있다. 너무 오랜만에 로드FC 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어 조금 긴장이 되기도 한다. 아무래도 글로벌 대회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며 이야기했다. 또 한국에서는 처음 시합을 치러본다. 라고 말하며 그간의 근황과 시합을 앞두고 있는 긴장감에 대해 설명했다. 명현만 프로필 명현만 나이 31세 명현만 190cm 몸무게 120kg 2015년 12월 로드FC의 해성같이 등장한 아오르과로는 김재훈을 상대로 화끈하게 데뷔전 승리를 거두었다. 이후 최홍만, 박셉 등 굵직한 스타들과 경기를 치르며 자신의 존재를 팬들에게 각인시켰다. 특히 밥세블 1라운드 39초 만에 쓰러뜨린 데 이어 가와 구치 유스케와의 경기에서도 압도적인 실력으로 1라운드 2분 38초 만에 TKO승을 거두며 2연승을 달리고 있었다. 3연승과 패배의 갈림길에서 아우르거라는 명현만을 마주쳤다. 이미 입시 격투기를 병정했고 그 타격력을 앞세워 종합격투기에서도 화끈한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는 명현만은 아우르걸어에게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상대라는 이야기조차 나올 정도였다. 그만큼 명현만의 승리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아우르걸어도 명현만의 실력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타격 대타격으로 맞붙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찬 모습을 보였다. 명현 만은 한국 헤비급 선수 가운데 실력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경기 영상을 여러 번 찾아봤다. 그의 입시 기술은 정말 훌륭하고 오래전부터 한번 붙어보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하며 아우르꼬러는 이번에도 그라운드로 가지 않고 서서 명현만을 쓰러뜨리겠다. 라며 경기에 자신감을 비췄다. 아우르꼬러가 최홍만에게 지긴 했어도 당시 초반 러시 펀치를 날리며 최홍만을 고전시켰다. 그리고 사실 최홍만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럭키 펀치성이 굉장히 강했다는 생각이다. 그만큼 아우르꼬러가 패하는 모습은 우리나라 팬들에겐 익숙하지 않았다. 물론 로드FC 내에서 말이다. 아우르꼬러는 자신도 많은 팬들이 나와 명현만의 경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들었다.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기를 보여주겠다.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명현왕과의 화끈한 경기를 예고했다. 드디어 맞붙은 10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로드 f c 0 3 9 무제한급 경기에서 명현왕과 아오르꼬로와 맞붙었다. 가장 기대하는 경기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명현왕과 아오르꼬로의 무제한급 경기가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바로 아우르꼬러가 부상을 당한 것. 명현만의 피고위성 반칙으로 인해 아우르꼬러가 급소를 맞고 노콘테스트 처리됐던 것이다. 이렇게 양 선수의 경기는 한중 헤비급을 대표하는 파이터 간 대결로 관심을 모았으나 경기는 돌발 변수로 중지됐다. 이로블로우로 인해 아우르꼬러가 고자 상태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 1라운드가 시작